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인이 되고 나서 서로의 좋은 감정들을 주고받을 때그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이별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막고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계시거나 이미 이별을 했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냥 아파하고 만 계신 분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혹은 생각의 전환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상대방을 사랑하는 존재로 확정짓고 어떻게든 이 사람과 이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이런 생각의 흐름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요. 어쩌면 이게 근본적인 연애의 목적은 아닐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해요. 서로 1 0 수년 이상을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로에게 호감은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내가 상대방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아직 나를 완벽히 알고 있지 않다는 걸요 근데 지금 나는 그를 알아가 보고 싶어요 그를 좋아하니까요 혹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를 더 알아가고 싶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아마 그도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더 알아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연애를 시작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두 사람이 서로 좋을 때는 요그 사람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걸 거고요. 그 사람과 다툴 때는 요 그와 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걸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 그는 나의 성격을 나는 그의 성격을 조금 더 파악하는 계기가 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이 다툼이 잘 넘어갔다면요. 적어도 이전까지 내가 몰랐던 내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분명 하나는 더 알게 된걸 거예요. 물론 그도 나에게 그럴 거고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은 이것만큼은 용납을 못하는구나. 이거는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조금 더 물러서려고 할 거예요.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그럴 거라고요. 역시 내 상대방도 요 나와 대립했던 그 순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와 충돌하는 순간에 조금 더 물러서려고 하겠죠 서로가 그래야 하는 거겠고요 이렇게 이 사람을 정확히 알아가 보는 것에 목적이 두어져 있다면요 혹시라도 이별을 하거나 헤어지는 것도 연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겠죠 이별을 하는 순간에는 요 단순한 다툼보다는 더 격한 감정일 거예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느낌의 결단일 거예요. 혹은 상대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고질적으로 마주하던 어떤 장벽 때문에 이쯤에서 서로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의하는 걸 수도 있겠죠. 보통 우리는 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 우리 두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끝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감정이 격해졌어요. 또 오랫동안 쌓여도 왔고요. 그리고 드디어 폭발했죠.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에 분명 또 좋은 기억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좋았던 기억보다 격한 감정이 더 중요한가 봐요. 나도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이별을 했을 거라고요. 이별을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또 나름은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별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나도 그렇고요. 그도 그렇고 서로의 마음이 또 분명 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별한 순간 이후에는 요두 사람이 서로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된다고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든 그동안의 마음을 싹다 정리하기 위해서든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요. 과거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자꾸 겹칠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는 걸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듯이요. 정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나도 잡고 싶었는데요 어떤 순간에는 그냥 이렇게 이별하는 게또 맞는 건가 싶기도 하잖아요 우린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요 좋아서 혹은 다퉈서 생겼던 어떤 기분들을 계속 이어가려고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린 그 이어오던 감정들을 처음으로 멈춰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단어는요 어쩌면 그런 과정을, 그런 단계를 지칭하는 단어에 불과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단계에서는 요 서로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보는 단계인 거죠 나와 그의 마음과 생각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안되겠다 싶다면요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싶으면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요 우리는 다시 상대방을 잡아보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끝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정해진 게 없는 거겠죠. 서로가 멀어질 수도 있고요. 더 뜨거워질 수도 있고 더 격하게 식어갈 수도 있겠죠.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요 어떤 사람을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금방 식기도 한단 말이죠. 다툰 이후에도 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시작할 때는 좋았던 마음이 다투는 마음까지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투고 나서도 또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 차례 우리는 서로의 감정이 변하는 걸 느껴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 왔어요 감정의 변화들이 있어 왔다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기분도요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연장선의 단계를 우리가 이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이별을 한 상황이라면요 지금 이 상황도요 나의 연애에서 보면 우리의 연애에서 보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이 이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나도 잘 모르고 있던 내 감정을요 그도 잘 모르고 있던 그의 감정을 서로 중간평가를 해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로 기준미달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걸로 끝일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고평가된다면 그 이후에는 요 서로 더 애틋하게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겠죠. 이별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내 감정을 억지로 그 사람에게 맞춰간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 연애를 통해서 분명히 정확히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별은요. 지금 나와 내 상대방의 마음을 지금의 마음을 신중하게 대변하는 선택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제시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나와 그 사람이 이별이란 단계에서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평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계속 이어갈 거라면 두 사람이 아주 완벽하게 합의를 하거나 누군가 하나는 완벽하게 물러서 줄수 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내가 혹은 내 상대방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일 테니까요. 만약에 내 상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그건 반드시 내가 미워서만이 아니라 나하고는 같이 갈 자신이 없는 정도일 수도 있는 거겠죠. 나도 그에게 마음을 다시 주지 않는 이유는요. 그와 이 연애를 이어갈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그러는 걸 테니까요 조금은 서로에게 아플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 서로가 서로의 진짜 마음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버리고 버림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잡았음에도 거절당한 것은 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가 연애의 목적이 뚜렷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했는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별을 했다고 해서 마냥 아파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게 한 번은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더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고비는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정리되지 못하고 여기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좋아 보이기는 했지만 분명히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별 후에 어떤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 거라고요 다만 내가 그와 재회를 하고 싶다면 나는 그가 제시한 생각에 맞춰갈 의지가 있는지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이런 고비가 오게 된다면 그걸 이겨낼 만큼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인지 나는 그런 고비를 함께 넘어가 줄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진중한 생각을 해본 뒤에 내 마음을 그에게 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고 소중한 기회로 삼아본다면요.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이별의 순간을요. 진짜 종점이 아니라 지나가는 정거장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